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럼 <웃음> 안볼 뻔해요? 아니면 몸을.. 아, 저, 아니면은.. 무덤처럼 한만더 이렇게.. 아니 살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있겠습니다. 아.. 맞된게 아. 예쁘긴 한데 그림이.. 근데 맞 때문에.. 그냥, 그냥 서로 쳐다볼래요? 그냥?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서로를 더.. 아 에이. 좋아 좋아! 이렇게. 잘한다! 하나 둘 셋! 저도요? 응? 네! 나는 개구리. 왜 개구리예요? 모르겠어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개구리라 해가지고. 네. <웃음> 나는 <웃음> 멍충이. <웃음> 네. 왜요? 항상 그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웨이트. 웨이트. 어. 어 야구 즐기기. 즐기기. 네. 저는. 이두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 아, 요 정도. 아 <웃음> 저는 시합하는 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즐기면서 하고 있어.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나는 혼잣말 <웃음> 생각 안 해봄. 저 그래서 저 자는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이러고 자는 거아니야자고 한다면? 아부끄러서 consims, <웃음> c o 관심사 관심사? o n s i m s consims, consims, consims, consims, consims, consims, consims, consims, c 그냥 틀어놨던 것 같아. 아, 네. 나의 모든 것. 나에겐 전부. 네. UFC. 네. 네. 저는 돈 많은 백수. 돈 <웃음> <웃음> 2천억이 있다면 일단 건물부터 사지 않을까. 유신 박시원는 청담 김민호 시설이 좋다 기대가 된다. 네. 아니요. <웃음> <웃음> 그냥 이렇게 아니 야구장이 너무 좋아서. 네네. 아 네. 아날 어필할 한마디. 와. 그렇죠. 저... 열심히 해서 빨리 일군 올라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등 뒤에 제 이름 달려 있는 유니폼 입고 많이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는 잘 못하지만 <웃음> 열심히 해서 빨리 일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섯 개 전화해 되죠. 저는 먹방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아까 똑같은 질문에 그냥. 센터 본능이라고 썼는데, 아니, 아니, 근데 저는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뭐 사진 같은 거 찍고 보면 다 센터에 제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웃음> 저 빨리 선배님들이랑 친해지고, 조금이라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굴비 즈 선배, 이재현 선배님, 김현준 선배님, 이찬 선배님 친해지고 싶어요 네, 만약에 신호와 불소들을 만든다면 3명 누구될 것 같아요? 저는 꼭세명이어야 돼요? 그냥 저희 신인 다 같이 뭉쳐다니고 싶어요 네. 여기 숙소 쓰는 사람들이랑 다 친해져서 그냥 복도 돌아다닐 때 편하게 인사하는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멋진 선배도 되고 싶고, 형들한테는 되게 약간, 치, 친하고 약간 듬직한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카트하고 돌아보면 안 돼요? 카트하고 돌아 봅시다 <웃음> 어. 하나 둘셋 둘이 신발 커플이에요? 아... <웃음> 어? 오늘 커플룩이에요 위아래 다 딱한데? 어 그렇게 앉아도 될것 같아 자, 하나, 하나 둘셋 나는 거북어 나는 꽃미남 왜거북왕이에요어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저 저희 학교 선배 형들이 저거북왕 남았다고 좀 많이 하셔갖고 그때부터 거북왕이라는 별명이 네, 생겼습니다. 그리왜 꽃미남이에요? 저는 그세 글자가 그게, 그게 바로 생각나가지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별매 꽃미남 되고 싶다. 네 야구, 와 네. 농구. 아, 전 태양이 착착 안나옵니 멀리 치는 힘. 와. 어 자신 있습니다. 어 이게 자신? 네. 좋아하는 팀도 있어요? 아니요 팀은 없는데 그 체육 시간이나 막 그냥 놀놀때 농구 자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랑 하면은 잘하는 편에 속한 오. 삼성 라이온즈. <웃음> 저 삼성 라이온즈 있습니다. 전 영화관 가는 거 전. 영화관. 네. 아저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고 아니, 영화를 영화관 가는 걸좀 좋아합니다. 연예인? 연예인 누구야? 저 에스파요. 에스파 사랑합니다. 에스파 사랑합니다. <웃음> 인생의 절반?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그러니까 야구 야후... 외적인 다른 건데. 네.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전 없어서 안 안들. 저 의사요. 의사? 네. 오, 공부를 좋아해요. 아니 잘 못하니까 <웃음> 잘하고 싶습니다. 네, 잘하고 싶은 게 진우 선수는요? 저는 야구하고 없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승민 선수가 뭐가 좋더 굳이 있다면 하나만 뽑다면 하나요. 이거 하고 싶다면 저는... 저는 약간 차를 좋아해서 약간 예, 자동차 예, 그런 걸 좋아해서 아 아, 그런 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다섯 글자 안해해 돼요. 요 저는 저 어, 저는 만약에 일본에 올라가서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서는 저는 저는 는선는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라는저 가게 된다면 팬분들께서 사인해달라고 하시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최대한 많이 할수 있는 만큼은 많이하겠습니다 네, 다 어, 저는 근데 승서이랑 그때 룩대데이때 같이 서도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오늘 하루만 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네, 아마 혼자 쓰는 게더 낫지 않나요? 않을... 네저 댄서 왜 댄서 썼습니다 댄서? 저도 댄서 썼습니다 자신 있어요? 최윤이는? 아, 저는 그냥 그 중에 생각나는 게 그때 제가 룰린 준거 때문에 그냥 쓴 거기 때문이 저는 뭐든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일단 2군에서 적응 빨리 한, 한 다음에 일단 2군 경기 주전을 하는 게 일단 먼저 오표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실내 라팍에서 야구를 하고 팬분들께 사랑받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끝나 하나 둘 셋! 영 네.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 라이온즈 TV 나와 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저는 네. 선수는요? 저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할의향이 있나요? 아, 많죠. 오, 라이온즈 TV에 자주 나오고 싶어요? 네. 이렇게 그리 고 박수 치고. 다시 한번 박, 아니, 박수 한번 쳐 주시. 하나 둘셋저 별명 는 평소에 딱히 없었고요. 이게 삼성 지명 바꿔서 삼호성이라는 별명 팬분들이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있는데 좀 저는 이호성입니다. <웃음> 저는 말도 많고 개그도 많이 치는 매력둥이에요. 는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없는것 같아요. 저 a few moments later 잠시만요. 아, 이거 특기. 특기가 뭐지?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오케이. 저12 seconds later 옷을 잘 입지는 않지만 조금 잘 입어요. 주로 무신사 앱에서 그 무신사 건 아닙니다 바지 어디 있어요? 바지는 동네에서 음 그런 걸 하나하나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한 그래도 달에 최소 5만 원씩아 네. 저는 날씨가 추운다 보니까 아시티 자켓 좀네시티 자켓 입 제가 입은 자켓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새끼는 운동인데 하체로 하는 거 말고 상체로 하는 건다 잘합니다 아뭐스포보다아 그런 쪽 말고 약간 농구나 뭐 이렇게 손, 손 많이 쓰는 운동 네 나연TV에서 대회열리데요 아니요 자신있죠? 아 자신있죠 음... 저도 자신있는데요 나중에 탑크 약속? 네 어, 뭔지 알아래 아, 죽은 줄 아하. 저는 조금 침착하고, 그리고 또 애들이랑 있을 때는 밝고, 뭐 말도 많아지는데, 우선 침착한 게제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합니다. 어디 가서든 말은 잘하고 다니고, 말 잘해서 그냥 상대를 웃게 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뻥 때리는 거. 어, 저 버릇은 20 minutes later 긴장을 하거나 좀좀 초조해지면은 입술을 깨물거나 약간 그런 습관이 들어가요. 네. 조금 나서를 가리는 편이긴 한데 또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 게문에 네, 지금 오늘도 세개 챙겼어요 그냥 올리브영에 파는 거 저는 노래 흥얼거리는 거 아, 노래방도 가진가요? 노래방 사랑합니다 혼자 가요? 혼자도 가고 친구들도 가고 혼자 가면 재밌고 친구들과 가면 더 재밌고 혼자 갈 때는 이제 한 여섯 곡 정도 있으면 한네곡 정도는 이제 발라드로 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든 후두 곡은 이제 신나는 노래로 혼자 뛰면서 불러요 뛰면서? 네 우선 발라드 같은 거는 이제 해요 노래 많이 부르고 이제 신나는 거는 이제 우리의 꿈이나 파리파리 많이 부릅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버지 차에서 딱한번딱 듣고 나서 그 감명이 나네아 네. 네. 아, 노래방 가면 그래도 오, 이제 곡지면은 그래도 한 6, 7천원 일주일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한 다섯 번 <웃음> 주말엔 무조건 가고 이제 평일에는 시간 야간 안 하던가 이럴 때꼭 챙겨 가요 <웃음> 잠깐일주일에 7일 도 가요? 네 <웃음> 아요 동네 근처에는 마트조차 없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걸 갔다가 집으로 가죠 저 요즘 요즘이 아니라 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부터 좀 영화 좀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소설책 위주로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소설 있을까요? 아, 그 최근에 인스타에 s n s 서좀 많이 떠가지고 그책 이름이 뭐였지? 아그볼지가내 그뭐 죽음의 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뭐지? 그, 그 전에 읽었던 걸저그 그 마션 저가 최근에 본 영화보다는 그냥 인생 영화 그거 뭐였지? <웃음> 그박보영나 하고 막그 너의 결혼식 아 어.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이제 옷 사는 게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그냥 고등학교 2, 3학년 될 때까지 나 옷을 안 샀어요. 그냥 옷을 입는 거 그냥 두세 번만 되지. 야구 분에서 준거 입으면 되지. 학교 갈때 교복 입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냈는데 근데 요즘은 옷 사는 게 재밌고 쇼핑하는 거 즐기고 있어요. 아 저는 어디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사이즈가 맨날 안 맞았던 게 많아서 전 무조건 가서 사요. 나이키요. 나이키? 네. 운동무가 <놀벅> 아니고. 어디? 언더 어, 뭐셔 <웃음> 저는 그때 사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팬서비스. 저는 개그? <웃음> 어... 아직 훈련을 해보지 못했지만 경상북 학크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일단은 프로가 됐다는 게첫 번째로 제일 실감이 났고 그 이제 음. 앞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들으면서 편한 것보다 힘든 생활이 더 많고 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겠구나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질병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실감을 진짜 제대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짐 풀어보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떠나고 해보니까 실감도 많이 나고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많이 되고 이제 힘들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방은 되게 좋았습니다 독방이에요? 네 저도 독방인데 제 방도 아담하고 좋습니다 음, 우리 뭐 옆, 옆방은 아니에요? 바로 앞방 아, 바로 앞방이에요? 아저 제가 집이 멀어서 아침에 원래 항상 일곱시 안돼서일 났는데 어, 뭐 여기 와서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래 항상 그때쯤 일어나요 저도 일곱시쯤 최대한 빨리 1군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부상 없이 1군에 올라가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상 없이 한 시즌 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1군에 빨리 올라가는 거고 세 번째는 10승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1군에 올라가는 게 가장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부상 저도 그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 <웃음> 그리고 그 번호선수 인생 있잖아요 기억나요? 뭐지? 아 이거 네. 네. 같이 또하더요하 한쪽으로 같이 요네마음대로 한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내꺼 포즈 다 할게요. 아, 내꺼 포즈요? 내꺼 포즈? 이것도 있었고, 이거랑. <웃음> 이, 이거랑, 이거랑. 하나는 가려져있어. 아, 가려져있어. 는 핫도그 포즈. 하나는, 해봐도 하나는 해봐도 원래, 해봐도 이거. 원래 이거. 아, 할게요. 자, 내꺼.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둘, 셋. 여기 먼저. 다음. <웃음> 안돼 안돼 뻔뻔해져야지 팬서비스 기고. 테카 테카. 다음. 테카카. 응. 중국 선수는 비주얼 담당한대요. 아 저도 비주얼 하려 그랬는데. 개그했어요 왜요? 양보한거죠 양보한거요? 근데 네. 비주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아 당연하죠 내가... 내 외모 순위는? 아 저는... 조심스럽게 한 손가락만 피겠습니다 <웃음> 호동 선수는요? 저요? 그런 쪽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권우 선수는 뭐가 돼요? <웃음> 말하자면? 그냥 말하자면 그냥 고르자면 오등 안에 들었으면 음. 좋겠네요. 본인 생각으로 오등 안에 들어요? 저 생각으로 저는 음. 아니요 솔직히 잘생긴 형들 많아요. 시윤이 형도 잘생겼고 음. 누구야 준서 형도 잘생겼고 장미형 잘생겼고 음. 다 잘생겼는데 그렇게 찬 건우 건우 노래방면 어떻게 일주일에 다섯 번에 가요? 뭐가 안쉬어요 아또 그날은 쉬는데 또 다음날 금방 괜찮아지던데 네 최대한 일군에 빨리 올라갈 테니까 아니지? 어? 제시제요 최대한 빨리 일군에 올라가서 하나 둘셋 둘이 할위바위보한번 할게요 하나 둘 좋았다 다시 다시 다시 아아아아 진짜 크게 잘 나왔는데 만경은